행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운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준비했습니다.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버스킹과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이 있었던 트럭 가요제를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구청장을 믿고 맡은 바 업무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열심히 뛰어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. 수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해표 청구합니다. 감사니다